네 반갑습니다 플루토스 엑시아 입니다. 어 고점 추격매도 기능에 대해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요. 간단하게 좀크립토 매니저의 고점 추격매도 기능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점 추격매도 기능은 말 그대로 고점들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판매하는 판매 가격을 따라서 올라간다는 라 기능인데요. 뭐 이런 머큐리처럼 급등이 나오고 있는 이런 종목들에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거예요. 한번 예를 들어서요. 고점 추격 매도, 어, 고점 추격 매도는 두 가지 가격을, 퍼센트를 설정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발동. 발동. 두 번째로는 발동. 두 번째로는 추격. 이걸 퍼센트로 설정도 가능하고요. 가격으로 설정도 가능한데, 이게 좀 말이 좀 어려워서 그렇지, 그겁니다. 발동은 언제, 언제부터 고점 추격 매도를 진행할 것인가? 어떤 조건이 되면? 그래서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이렇게거든요. 이거 두 가지라고 했죠. 예를 들어서 여기서 가격을 여기서 샀다고 칠게요. 여기서 이미 가격이 이미 지난 상승 지난 바닥에서부터 벌써 한 10% 정도 진행된 다음에 제가 샀다고 칠게요. 여기서 여기까지밖에 차트가 진행이 안 돼.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차트가. 이렇게 진행이 돼 있는데 무섭지? 이만큼 되면 우리는 어 이거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한 10% 정도는 얘가 이제 상승이 나올 것 같아. 뭐 규리가 뭐 이래저래 해서 막 올라가는 거 보니까 낌새가 이상해. 그래서 한 10% 정도는 내가 손실을 보겠다 이겁니다. 투자하는데 손실 볼 각오도 하고선 하는 거지. 그래서 10%는 그래서 발동을 바로 즉시 여기서부터 바로 발동을 할 건데 손실은 10%야. 그거는 추격을 10%로 하는 거고 발동을 0으로 하면 즉시 발동이에요. 0%는 즉시 발동. 5%면 5%가 오른 다음에 발동 10%면 10%가 오른 다음에 발동 뭐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하는 거니까 여기서 보면 매도 5. 추격 매도에서 예를 들면 이렇게요 m 요 W, m n 이런 식으로 하면 은발동할 가격 혹은 퍼센트를 입력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은 0% 0% 이렇게 하면 추격할 가격 혹은 퍼센트를 입력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10% 10% 이렇게 했다 쳐요. 그럼 매도할 물량을 입력해주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뭐 100%, 100%, 이렇게 다 칠게요. 그럼 주문이 맞나요?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 끝나는 겁니다. 내가 이미 가지고 있다면, 가지고 있다면 끝나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 여기서 샀잖아요. 난 여기서 샀어요. 여기서 샀지. 가격이 대략 한 4, 41원 정도에 샀는데, 10% 내려가면 파는 거예요. 안 내려갔잖아. 아직. 10% 내려, 이만큼 내려가면난 손실을 볼 각오를 하고 들어가는 거니까. 안 팝니다. 근데 얘가 운이 좋게 아니면 내 예상대로 가격이 계속 오릅니다. 이렇게 쭉 올라요. 고점을 찍었죠? 고점 찍은 다음에 10%까지 내려올 때까지는 안 판다 그랬죠? 안 팝니다. 안 팔아요. 그러고선 10% 내려오지 않고 또 올라가. 고점을 또 높입니다. 여기까지. 10%까지 안 내려왔어요. 여기. 안 내려왔죠? 그러면은 어떻게 된다? 그 다음에 또 올라가요. 또 올라갑니다. 고점이 안 내려왔으니까. 고점이 높아질 때까지 따라가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판매할 가격이 판매할 가격이 따라가요. 고점이 또 높아졌습니다. 10% 면 대략 한이 정도죠? 한 여기서 여기서 팔았겠네. 저때 했으면 그럼 85원에 팔았다 이겁니다. 얼마에 사서? 41원에 사서. 그러면 고점 추격 매도를 통해 가지고 41원에 이때 7월 22일 10시 50분에 샀으면 얼마큼의 수익을 낼수 있었다? 100%의 수익을 단기간에 펌핑 때낼수 있었다. 약, 어, 두 시간 동안에, 2 시간 안에 낼수 있었다. 이런 기능이 고점 추경 매도 기능입니다. 재밌죠? 크립토 메이저의 무료 버전 사용하셔도 이용 가능한 기능이니까요. 크립토 메이저 쓰시는 분들은 펌핑 나올 때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궁금한 사항은 문의 주세요.